너무 잘 어울리시네. 연한안 꼬실 거라면서요. 응, 귀여워. 딱지 치기라 하자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딱지 치기라하러가는 건데 이거 이거 <웃음> 오늘 쇼룸은 후아유와 함께합니다. 짜잔 <웃음> 리플 쇼룸의 알바, 나 박주주 오늘 네명의 손님에게 옷을 꼭 팔고 말겠어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과연 어떤 손님일 것인가 하, 진상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손님 너무 예쁘시네요 아 저요? 네. 어, 옷좀 보러 왔는데 어, 연하 소개팅에 어울릴 만한 룩을 좀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손님이 잠깐 앉아계시면 제가 네. 어울리는 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이거 제품도 여기 걸려있는 제품인가요? 네 이게 이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에요 이게 리버시블이라서 내리면 은 안쪽은 이 부분 바깥쪽은 이 부분이거든요? 되게 귀엽죠? 네 이게 또 연한 남들 마음을 살짝 쥐락펴락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컬러 좀 그러면 네. 정해주세요 보라색 어떠세요? 잘 도전은 안 하는 색상인데 한번 네. 입어볼게요 귀여운데? 솔직히 안어울리다면안 어울린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제 인생에 달린 소개팅이거든요. 바깥. 이쪽으로도 한번 입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이제 이 후리스도 되게 귀염뽀짝 하거든요 우와 귀엽다! 이건 뭐. 안에 이렇게 있네? 색근감도 엄청 다르고 되게 네. 도톰해서 엄청 따뜻합니다 좀더 귀엽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귀여운 핑크 색깔 바지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다른 컬러들이 너무 핫하니까 상의는 그냥 무난한 맨투맨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네 좋아요 어 손님 너무 잘 어울리시네. 하자 연령대가 확 낮아진 것 같은데 지금 저? 연한한 꽃일 거라면서요. 아 그럼 그래요. 응! 아, 귀여워. 어려워. 아 죄송해요. <웃음> 연습해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편안하죠? 이게 네. 조거 밴딩 팬츠라서 아 좋아요 <웃음> 선배님! 카드 좀요! 카드 좀 주세요 <웃음> 네 여기요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 저 이거 다 쓸게요 그거 오, 손님 저? 가지시고요 <웃음> 저는 이거요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히 가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네 선배님 네어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저저저저한테올릴거 빨리 한 개만 골라주세요 네네 네, 편하게 앉아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그 앉을 게아니데예예예예예 딱지 치기를 하자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양재시민의 숲 여기요? 잠깐만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입으면 되는 건가 이거? 네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여기, 여기. 어디 뭐 급하게 어디 가시나 봐요 아, 아, 그 양재시민의 숲여기서그그그거를하려고 딱지 치기를 하자고 요 딱지 치기? 어 이거 딱지 치기에 되게 편하거든요? 어, 그렇네요? 지금 그럼? 굉장히 편하죠? 아 근데 겨드랑이 쪽이 이게 좀조이는것 좀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어떻게 아이고? 딱지 이렇게 이거 대신 딱지 한번 쳐보시겠어요? <웃음> <웃음> 아, 이 느낌이 아닌데 이게 안에 건안 필요하세요? 딱지 치기 할때 데님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한번 그 어울리는 좀 핏이랑 이런 것좀 네.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 이제 어떤 핏 좋아하시나요? 저 평소에 좀큰거좀 좋아요 네. 큰 거요?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어 그거 좋네요! 그거! 그 색깔 좋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추천해드린 밖에 카키색 아우터랑 도잘 어울리는 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카키는 좀 무난한 컬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지는 이제 체크로 포인트! 위에도 하나 해드릴까요? 아 위에도 한개해주시요 그쵸 그쵸! 네. 위에 네, 안 하면! 인데 제가 좀 맞아요! 눈 맞아요! 눈이 없으좀 네, 맞는 거라 좀 약간 더 좀... 두껍게 네, 입어야 네. 되겠네. 네. <웃음>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아이고. 오! 아 이거를 선택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네이비는 맞아도 티가 잘안 나거든요 오! 그럼 한번 빨리 입어보고 올까요? 네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아, 아, 아, 네감네맨투매은 3만 9,900원이고요 밖에 거는 9만 99 9,900원이고요 아, 네 바지는 아, 얼마더라? 아, 돈이 없어서 지금 딱지치기를 하러 가는 건데 이거.. 이거.. <웃음> 어. <웃음> 예, 결제 나오고 가셔야죠. 아, 저기 이거 안 아! <웃음> 아! 그럼 계좌이체 될까요? 네, 계좌이체 당연히 가능해요. 가면... 손님! <웃음> 손님! 아, 아 되게 세시네요. 아, 아, 음. 여기가... 그 양재 시민의 숲이랑 좀 가깝잖아요. 네네네. 가지고 제가 돈을 따온 다음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신 제가 저 가죽 자켓은 여기 맡아두는 걸로. 어? 제 가죽 자켓이 저기 있네요. 나중에 돈과 함께 바꿔가시는 걸로. 아 네네. 네네네. 저 인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네, 드시고요, 네. 이거. 네. 오늘의 세 번째 손님도 받아볼까? 안녕하세요 손님! 두 분이시구나! 알바 바뀌었네? 아나 단골인데 네. 나옷좀 사러 왔어 어떤 옷을 사러 오셨나요? 한파에도 견디고 사막에 가도 견디는 옷을 갖고 싶어요 사막에 견디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한번 추천만 해주셔볼래요? 시한번 추천드릴까요? 해네한번자 네, 이제 우리 여성분께는 무난한 블랙 컬러 7화요 네, 그러면 우리 남성분께는 싫어요 야, 아, 저는 근데 좀 귀여운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귀여운 옷이야? 네. 그러면 이게 또 뒤집으면 굉장히 귀여워지거든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음 어, 손님! 귀여워지셨어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제지 뭐예요? 양털 아니에요? 양털? 여기가 나일론이고 여기가 폴리에스터가 아닐까요? 대박 대박사건. 그리고 코듀로이 스 대박사건 와이 주머니도 있네요? 몰랐어요? 대박사건 저 손님 혹시 제가 사십을좀 채워도 되겠습니까? 아, 대박사건 손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가 여기 있어요 진짜 귀엽다 그쵸? 여기 다 자수가 포인트네요 이 꽃들이 포인트고 손님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입어볼게요 <웃음> 손님 다 입으셨어요? 어, 드럼, 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야위도 진짜 예뻐요 그니까 안에 것도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근데 저 한번 뒤집어 입어도 되나요? 네 뒤집어 입으셔도 됩니다 어, 아 이렇게 대박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아, 너무 예쁘시네 네. 여기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밖에 주머니 이게 안쪽으로 가면 안주머니처럼 되거든요 음, 어, 이거 네. 너무 신용적인 거 같아요 저 그렇죠? 안주머니가 되게 유용해요 음.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하나 주세요 단 거리라서 여기 이미 끌어놓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까주세요 혹시 어떻게 결제하실 건가요? 다음 친구가 해줄 거예요. 다음 친구 아닌데요? 아, 네. 해줄 거예요. 해줄 거지? 네, 맞아. 응. 귀여워. 나갈이 헤어져야겠다.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아이와 함께한 리플 쇼룸이었고요. 다음 쇼룸에서 만나요. 안녕!